TV조선 미스터트롯2에서 이전 미스터트롯 시즌1의 이찬원과 같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최단시간 올하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17일 방송 예정인 TV조선 미스터트롯2 미리보기는 미스터트롯1을 돌아보고 미스터트롯2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MC 김성주와 대표 마스터들은 지난 미스터트롯1 예심에서 가장 놀라웠던 참가자로 모두가 입을 모아 찬또백이 2,000원 을 외쳤다고 합니다. 김성준은 까칠심사로 마스터들 사이에서도 원성이 자자했던 박명수 조차 춤을 추게 만든 2,000원의 무대를 언급하며 제 기준에 가장 트로트다운 무대였다. 그래서 이 친구는 새 손가락 안에 들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시를 회상 한다고 하는데요. 김연자 또한 100명 정도 계셨는데 눈에 띄는 게 2,000원이었다. 그 꺾기가 너무너무 좋았다. 된장 냄새가 나서, 라며, 이찬원을 처음 본 순간에 감동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미스터 트로트에서도, 모든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이찬원과 같이 센세이션을 일으킬 천재적인 참가자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미스터 트로트 제작진은, 이번 시즌에서 가장 이변을 일으키는 부로, 대학부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강윤정은 대학생들인데 그냥 풋풋함에서 끝나지 않는다. 깜짝 놀라실 것이라며 이유 있는 자신감을 보였고 특히 김성준은 대학부에서 가장 최단시간 올하트가 나왔다 라고 말해 7명의 대학부 참가자 중 2,000원의 올하트 신기록 시간을 갱신한 참가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연 2,000원의 기록을 넘어선 참가자는 누구일지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증폭 되고 있습니다.